나는 말이야 차도 필요 없고 차도 안 타고 다닐 거야. 어 알았냐고. 하시면 사셨던 하, 아버지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환갑이 지나시던 해 바로 자동차권을 등록하셨고 바로 운전 면허 따시고 운전 면허증이 나온 날 바로 새 차까지 구입하셨어요. 아들 야 타! <웃음> 시승식을 하신다면 저를 옆에 태워서 앞만 보고 계속 가셨어요 자 왼쪽 백백밀러 보고 오른쪽 백백밀러 보고 차를 도로 중앙을 항상 유지하면서 가운데 백백밀러 보고 뒤에 차가 없는지 보고 오케이 좋아 브러스어 어, 그치 이렇게 하는 거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단한 번도 거울은 안 보셨어요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어렵사리 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 이개쓰끼야 헐! 자, 이제 좌회전할 때 좌측 깜박이 한번 넣고 어? 우회전할 때 우측 깜박이 넣고 혹시 모르니까 비상 깎였고 하지만 역시나 아버지 손은 그 어떤 버튼도 손을 대지 않으셨죠 아따매 이거 힘드네 그죠 야 근데 이런 것들은 나 어디 붙어있다냐 운전하곤 차는 막잘 보이게 여기저기 붙어있었는데 이놈의 차는 못 속았네 뭐 어쨌거나 어쨌거나 그렇게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에이. 아버지! 이제 주차만 잘 하시면 돼요 조심! 조심해서요. 아, 엄마걱정마로 정신상없다! 가만히 있어봐! 음... 역시나 이번에도 아버지 집에서는 모범 답안이 술술 나오셨죠. 자 왼쪽 백매로... 오른쪽 백매로... 가운데 백매로... 꼭 해선 맞추세... 악셀이랑 하지만 그러면서도 역시나 아버지의 삼성. 시선 아, 오르지 아, 전방! 아버지의 발 역시 브레이크는 깡그리 무시하고 엑셀을 밟았다 뛰었다만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차는 어머니의 텃밭 위에 올라타고 신나게 갈지짤를 그리시며 후진하고 계셨죠 야.. 어쩌면 이렇게 빈틈없이 골고루 해집어 놓으셨는지 텃밭에 가득했던 채소들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천천히! 살살! 요 제발 살살! 저저저저 <웃음> <웃음> 저, 저, 저, 저 놈의 욕이 어떻 도망났냐? 나이 들어 뭐한 짓이셔? 원룸! 거기서 너안 나와요! 언능 텃밭에서 나와요! 어메! 음, 나야말로 미치고 팔짝팔짝 뛰었어 썩을 로의 거짓! 말을 왜 이렇게 안듣는대냐 에휴 자자 자른쪽 백밀러 보고 왼쪽 백미러 보고 알겠습니다 아, 브레이크 확실히 밟고 기어 바꾸고 간신히 아버지는 엄마의 텃밭 한 중간에 파킹을 놓고 결국 거기 몽범이죠. 나 같이 신청할게요. 음아 <웃음> 음. <웃음>